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 입니다 jc 직거래소가 소개하는 명품 주얼리 시리즈 인데요 오늘의 제품은 불가리 제품입니다 먼저 상자를 열어서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귀걸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상자가 유광이어서 엄청 화려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어서 제품을 확인하겠습니다 불가리 템피 알레그레 투줄 귀걸이 입니다 이렇게 짠 보시면 엄청 화려한데요. 유색 점스톤 이어 가지고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조심스럽게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P 다이아몬드는 10개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점스톤은 이렇게 5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는 위에서부터 아래가 3.5이고요. 가로는 약 1cm입니다. 조심스레 이렇게 이쪽에 불가리 가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걸이입니다. 제품은 불가리 템피 알레그레 두줄 귀걸이입니다. 엄청 화려하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시 직거래소에서 소공하는 명품 주얼리 불가리 제품을 제품의 이름은 알레그레 두줄 귀걸이입니다. 소개했습니다.